지금 여기 보니스 피자 펌입니다 오늘은 해방촌에 있는 보니스 피자를 소개할게요 보니스에서는 피자 도우로 씬이나 펜을 고를 수 있어요 저희는 보니스에서 가장 유명한 페페로니 엔 하와이안 피자를 시키기로 했어요 보니스에서 주문은 선물이고요 영어로 저는 이날 코젤 다크를 시켰는데요 거품을 좋아하는 편이라 연약한 거품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맛있었어요. 길군근하게 부드러운 고춧바삭 촉촉한 피자를 드따 드디어 피자가 나왔습니다. 피자테두리가 갈색으로 살짝 들려서 바삭바삭해 보이죠? 파인애플은 촉촉하고 윤기 철요카퍼로니에서도 기름이 살짝 나와서 반짝반짝 하네요. 치킨텐더도 등장! 양념통에 후추, 핫소스, 파마산이 있고 맥주 외의 음료는 셀프래요. 어, 참지 못하고 한입 먼저 베어물어버렸어요. 뜨득뜨득한 파인애플 사이로 늘어나는 치즈 좀 보세요. 도우가 얇은데도 토핑이 잔뜩이라 입에 가득 차서 만족스러워요. 반짝반짝 윤기나는 페페로니에는 파마산을 잔뜩 뿌려봤어요. 적당한 두께에 잘 구워져서 가장자리는 바삭하고 가운데는 촉촉해요. 빵 끝도 정말 바삭바삭하게 잘 구워졌어요. 치킨텐더도 부드럽고 담백해 나쁘지 않았어요. 소스는 매콤새콤했어요. 맛있는 피자였어요. 저는 웨이팅 없는 평일에 다시 올것 같아요. 영상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 꾹 부탁드려요. 안녕!